기영이네 숯불치킨 놀러오세요 기영이 숯불 두마리 치킨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검정고무신 아시죠 그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가 모델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은 기영이가 전속 모델로 있는 기영이 숯불 두마리 치킨입니다 음. 기영이 숯불 두바리 치킨에서는요 100% 참숯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것도 참숯이 가장 맛있는 온도 333도에서 조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 기본이 제일 최고다 싶어서 소금반 양념 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양념구이를 시키실때 특히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동살리 토핑이래요 그래서 우동사리 토핑을 시켰고요 요즘에 가장 꿀 조합이 그 통마늘구이 토핑이랑 우동살이 그 구이 토핑이 제일 잘나간다고 해서 이 두가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뷰 이벤트를 받은 납작 만두예요 납작 만두 제가 뼈치킨을 좋아하지만 순살을 오늘 주문했거든요 왜냐면 얘는 바로 치밥 가게야 그래서 순살을 주문했는데 이 납작 만두 싸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음, 치밥하면 떠오르는 건 주먹밥이죠 주먹밥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치즈볼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소스도 디핑소스도 두 가지 주셨는데 이거는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이 센스다고 느낀 점이 바로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기영이네 완다키트를 주시더라고요 이완다키트 안에는 손 닦고 먹으라고 어, 귀엽게 귀엽게 들어가 있는 물티슈가 들어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입가심 하라고 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구이신 하면 떠오르는 게 모르세요. 옛날 추억이잖아. 그래서 다 드시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이런 가위바이보 윷놀이 게임도 주셨어요. 음. 그럼 이건 두로하고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소금이 먼저 먹어야 될것 같지만 이 양념에 있는 우동살이랑 같이 먹어본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어, 우동살이가 얘부터 한번 음. 음. 우리 우동살만 보면 알수 있잖아 어우 양념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하고 찐득찐득하고 매콤하면서 달콤한 게와 거기다가 이게 숯불구워서 로 그런지 불 맛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어. 여기 하아, 양념 숯불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순살이거든요. 순살인데 퍽퍽함 이 전혀 없어요. 알고 봤더니 비영 숯불 두마리 치킨에서는요 순살에는 100% 닭 다리살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음 통마늘 구이에요 양념을 좀 묻혀가지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여러분, 이게 왜 인기맨인지 알겠네. 토핑이, 이게, 와,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어 쫀득쫀득해요, 마늘이. 이게 여러분, 저는 마늘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양, 가격이 얼마 안 해요. 1,500원 음. 밖에 안 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양 진짜 많아 여기 보이시죠? 마늘, 토핑. 그득그득해. 근데도 1,500원 밖에 안 해요. 완전 가성비 짱.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쌀떡링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떡이에요 떡전 새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쌀떡링 어. 음. 쫄깃함 와 미쳤다 미쳤어 다음은 요 소금구이 소금구이 와 소금구이도 윤기 보세요 여러분 와 음, 너무 너무 부드럽다 음, 어, 진짜 너무 부드럽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숯불로 구워서 기름기도 쫙 빼져있어 불맛도 나거기다 송구이 다 보니까 양념덜돼있으니까백작하면느기 필요가 없어 거기다 단백질이잖아 닭은 오 어,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소스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때요? 그냥 먹으면 는 거지?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음! 얘는 약간 케이메지도 아닌데? 맵진 않은데 이라치해비이 비슷한 그런 소스 같은이이거잘 모르겠어요. <웃음> 아, 진짜 마늘 토핑은 두번해 거야 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먹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해 주문하실 때요, 양념 좀 넉넉히 달라고 하세요. 치밥에 음. 먹으면 완전 딱 그래, 딱. 응, 딱딱만두 음, 위에 우동사리 얹고, 거기 고기 하나 얹고, 마늘, 이 진짜 마늘 신났어요, 신났어 마늘 하나 얹고, 대파, 대파 싹 해가지고, 이걸로 싹 감싸는 거지. 딱 감싸면 이렇게. 딱 감싸면 이렇게. 와,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마늘도 이거 다 들어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쌈처럼. 여기는 토핑을 너무 잘 선택했다. 음, 납작만두도 맛있고, 보니까 토핑에 대파도 있었거든요? 대파도 맛있고, 마늘 진짜 맛있고, 보니까 제가 중간에 보니까 쌈무도 있더라고요. 쌈무도 같이 싸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여기는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음. 치즈볼도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볼도. 음! 제가 이거 포장해서 오는데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치즈는 살짝 굳었는데 우선 빵이 찹쌀도넛처럼 너무 쫀득쫀득해 요 음.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치즈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음. 이것도 양념에 아 양념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양념 장난 이야 진짜 양념에 찍어서 이렇게 음. 여긴 진짜 와, 토핑 토핑 맛집이네. 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여기서 닭 껍질까지 매콤했있어닭 응? 껍질까지 너무 맛있어. 기름기 쫙 빠져가지고 고세 고세.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쌀떡 링 링에 링. 응. 뭐니 뭐니 해 마늘이 최고다. 응. 소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마요네즈인가? 음, 이 소스들은 주먹밥 찍어 먹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음. 이게 닭다리살이라서 그런지 육질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게 와, 너무 맛있어 음, 여기다가 향긋한 대파 대파가 또 향긋하잖아요? 대파를 감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구이에 대파를 감싸서 야파, 야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우! 입안에 퍼지는 그 향, 대파의 향긋함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게 될줄 몰랐어. 음! 여러분, 여기 양념구이 윤기 장난 아니죠? 음. 우동살이 진짜 맛있겠죠? 음. 주먹밥 하나 올리고, 타이을 하나 덮고, 이렇게. 와, 진짜 익다! 토핑을 많이 주니까 제가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싸먹는 재미도 있고, 너무 맛있네. 음. 이렇게 감싸서.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영이 숯불 두마리치킨의 치킨들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는 양념 반, 소금 반 있는 반반 세트였고요 어, 다양한 토핑도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요 통마늘구이, 우동살이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납작만두 거기다가 주먹밥과 치즈볼까지 정말 다양하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여러분 꼭 주문하셔야 될 거는 양념구이 시키실 때에는 무조건 우동살이 주문하셔야 돼요 거기다요청사항에더 적으세요 양념을 좀더 듬뿍 다시 달라고 왜냐면 밥을 해 먹어요, 그럼요.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우동살이랑 그다음에 밥이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린 거야. 치밥할 때 최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건 통마늘구이. 이게 바로 신내 한수예요. 제가 진짜 저는 야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이 통마늘구이가 담백하면서도 쫀득쫀득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바삭하고 쫀득 바삭하게다가 달달함까지 와 정말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순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뼈, 뼈치킨을 뼈 좋아하는데 오늘 순살을 주문했는데 이게 순살인데도 불구하고 퍽퍽살이 아니라 허벅지살, 닭다리살을 이용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기영이 숯불두 마리 치킨을 시킬 때는 순살이 답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메뉴가 정말 많더라고요 수바뭐숯불구이도 있고 그 다음에 슈프림 숯불구이도 있고 거기다가 두 마리 세트도 있더라고요 두 마리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9천원 정도 더 가격이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기영이가 어, 나의 추억만 새로 새로 살리줄 알았는데 내 입맛까지 다 살렸어 와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알고 봤더니 이게 두찜 브랜드의 음, 가족사인것 같더라고요 어, 찜닭하면 바로 두찜이잖아요. 그런, 그런 데서 가족사를 만났으니까, 가족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닭은 정말 맛있, 음 맛있었어요. 육질도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정말, 정말, 정말 맛있어. 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